20레 때보다. 응응. 응. 오. 20 레스 때는 막 절망적이야 망했어 어떡해 막 이런. 어려. 응. 어. 조급했는데 30딱되니까 음. 어 피스. 진짜 이마 피스네. 응. 약간 뭔가 홀가분 진짜 딱 그냥. 응, 응. 홀가분이랑 응. 다. 맞아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음. 그치. 그래 되게 30살이 난 좋아.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러니까 서른이 되기 전에 느꼈던 서른은 어른인 줄 알았죠. 진짜 어른. 응, 응. 결혼하고 뭐 집도 있고 <웃음>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그치. 뭐,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남편도 있겠고, 음, 그치. <웃음> 돈도 있고 막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거에서 진짜 다 갖춘 어른이네 그냥.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더 어렸을 때는. 음, 음. 30살이면 막연하게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음. 한, 한 20대 중후반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치. 음. 그래야만 하는. 음, 음, 음. 그치, 그치. 그런 약간 사회적인 통년과 분위기와 뭐 그런 것들에 의해 약간 조장된 것들이 좀 있죠. 맞아요. A양은? 저도 비슷한데 저는 저거에도 만났을 때 잠깐 음. 말했었는데 저는 28, 28이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어른같은거에요. 어렸을 때막 막 2000년대 초반때 막 드라마같은거 막 28살 본부장님 그런거에요. <웃음> 본자 <웃음> 알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2 8살이 진짜 딱 어른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30이 되면은 좀 이제 약간 더 원숙한 느낌이라고 아. 생각했던거예요 젊음과 어느정도의 커리어 안정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완전 뭔가 산에 있어요. 우물 꼭대기라고 음, 생각을 했던거지. 음, 맞아 거. 맞아. 인생의 어. 피크일거라고 생각을 했던거지. 스물여덟이? 스물여덟이. 지금 삼십.. 30... 그러니까 스물여덟살에 나도 음. 어릴때 생각했던 내 나이는 난한 없는 숫자였고 음. 음, 말도 안되는 숫자였고 음. 그리고 막연한 20대 후반과 30대를 음. 생각하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안정돼있는 느낌이었던거지.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3 0대 초면 진짜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응응의 3시간 동안의 3시간 동안3시 보니까 응. 3시살인데 결혼 못한 여자를 되게 노처녀로 큰일 난 여자처럼. 어, 어, 어. 맞아. 뭐 현빈도 사장인데 2 3시8동 응, 이런 3정이었고 그래 그래. 그안지 3시간 동안의 3시간 때안의 3시간 동안의 3시 음. 동안의 3시간 동안의 3시간 동안의 우리는 약간 그가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약간 주입을 받았는데? 박상 내가 있고. 서른 살에 가까워질 때는 세상이 막, 막 변해가지고 안 그래도 되가 되는 음, 음, 시대가 갑자기 음, 비현주인 맞지? 음, 맞아, 어,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음, 네. 볼수 있어. 음, 맞아, 맞아. 그치. 세상에 어. 어떤 개념들이 막 쏟아져가. 항상, 항상 과도기였잖아요. 사실. 우리는 항상 딱 껴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대가 되게 애매하게 껴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그 김민경 강사님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늘 과도기에 살고 있다고 음. 인류는. 그러니까 <웃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닥쳤는데 음. 그럼 1910년도에 가장 큰 사태는 무엇이었을까? 일제시라고 어...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한 시대에는 항상 그게 있다고 맞아, 바뀌는 맞아. 그, 맞아.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코로나라는 걸로 다가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사실. <웃음> 어떻게 우리 a 양 빼고 먹을까요? 다 언니들이랑 나 막내 빼고 먹자 우리끼 <웃음> <웃음> <얘기. 웃음> 그냥 술을 <28을> 먹고 여기서 하나씩 먹는. 어, 뭐 한살두살 차이로 어, 막내. 나이, 나이 때문이 아닌데 이게. 나이 <웃음> 네, 네, 네. 생각해보니 나이 때문에 아, 못 먹게 아닌데 지금. 그렇지. 얼마 전에 태어난 지 만... 만일? 네. 이대 데... 어... 진학 진학도라고. 만일... 그게 좀 신기했어, 뭔가 맞지? 뭔가 그, 아!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 하면은 천세 만세 막 아, 이런 아, 거 아, 거 아, 아, 완벽한 숫자잖아, 아, 만이라는 완벽한 숫자 천세 만세 만만세 맞아 맞아 뭔가 완전한 숫자잖아, 만이 좀 신기했어 약간 나 이거 나 처음 느낀 게 그때였어요. 나이 먹는 게되게 별거 없다라고 느낀 게 초등학교 크학년 때였어. 너무 어린 너무 옛날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보는 6학년은 너무 큰 언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그때 방송부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우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송부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5학년 때 뽑아야 6학년이 방송부를 하고 음. 5학년을 이제 6학년들이 교육을 시키고 음. 그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5학년 후배로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언니들하고 같이 있는데 음. 되게 큰 언니들 같은 거야. 음. 그리고 심지어 방송반 선생님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뭐라 그랬어요. 어디 선배한테. 맞아. 어렸을 때 그런 거더 진짜 심했어. 진짜 어디 선배한테 말을 그렇게 해? 막 이러면서 음.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오. 오히려. 그러니까 6학년이 되게 내가 6학년이 돼서 방송반에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 뭔가 된거 같은 사람인 거 같은, 거 같은 어, 그런 맞아. 기분인 거지. 근데 언니들이 저절거딱 했어. 음. 이제 네, 그 자리에 헤드 책임자가 나야. 어. 근데 나는 똑같잖아. 그치. 12살이 13살 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 <웃음>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 또 막상 2학년 됐을 때는 나 제법 큰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웃음> 어. 나는 그 생각을 안했어 아, 그랬어 <웃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너무 느껴버려서 응. 중학교 때 보는 고등학생이 되게 큰데도 어. 그때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또 그때 그 기분을 느끼겠지? 오 너무 영생어야 그, <웃음> 어떻게 열세 살이 저런 생각을? 그냥 음. 결국 또 나는? 나대로? 음. 똑같게 있겠지? 음. 그게 그거지 나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것 같아 결국 어. 내가 그 나이가 돼도 나는 나겠지? 이러면서 음. 오, 저는 <웃음> 한 20대 초까지는 계속 나좀큰 듯? 이거를 1년마다 <웃음> 반복하면서 사온 것 같은데 <웃음> <오, 웃음> 나좀큰데 내가 별게 아니라는 걸 20대 중반돼에서 느낀 것 같아 나이 난다는 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거? 응 음. 오, 중학교 때는 내가 아, 초심선 <웃음> 갑자기 아, 빨리 커고 습니다 빨리 커버리고 싶어. <웃음>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웃음> 아, 없었어.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그냥 고등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 나는 아, 진짜 뭐 아,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가 어, 너무 많았고. 아, 고등학교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겨웠어. 아, 아, 진짜? 막 그냥 난... 맨날 자퇴할까라는 생걸 엄청 많이 했었어. 아, 아, 나 고일 때도 생각했는데. 아, 너무 심했어. 아 진짜? 어, 난 성인 되게 진짜 싫었어. <웃음> 고등학교 때가 너무 좋았어. 막 학교 계속 다영어히 학교 다니고 싶은거아 아, 진짜로? 진짜 되게 싫었는데. 고등학교 때나 그랬어. 진짜 너무. <웃음> 또 성인 이니까 성인 성이 재밌어. 원래로. <웃음> 어또또또 어, 또, 또, 또 나는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언니... 나이 들기가 싫긴 음... 했어. 음... 나이 드는 게 싫어서 특히 20대 초때좀 그거 있었어. 음... 나이 들기 싫었어. 어른. 나... 남들이 나를 좀 어른으로 보았으면 좋겠는 음. 마음도 있고 동시에 근데 진짜 나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음. <웃음> 나를 어른으로 그냥 지금만 받고 싶은 거지 나이는 영원히 어린이 음. 있고 <웃음> 이직 준비 <준비했구나. 웃음> 내보낸다? 안에 <웃음> <웃음> 아, 나그 뭐지? 제가 얼마 전에 딴데 이력서를 하나 넣었었거든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딱 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올해 좀 생각이 많았다 보니까, 이력 준비를 슬슬 한번 해볼까 싶어서 넣어봤는데, 넣으면서도, 되면 그러니까, 어떡해. 나, 걸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이랬어요. 근데, 두명 뽑는데, 백명 지원한 거야. 그래서, 와 여기나 다녀, 열심히 다녀야겠다 <웃음> 이 생각을 하면서 한 현실이 이렇게 빡온거지아여기 어, 여기다 열심히 일단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현장 경험은 그래도 좀쌓았다 생각했는데 을 완전 광탈한 것도 그렇지만 진짜 딱 수치로 보일만한 뭐가 없어 그게 없는 거야 근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뭐 자격증 같은 거그 하나를 시도를 해보고 해볼까 싶어요. 지금 그게 그게 현타 같아요, 진짜 나도, 나도. 나에 대한 소개하고 그 이력을 소개하라는데 너무 그죠? 너무 격한 거야. 거야. 거기다가 내가 했던 작품을 다 적어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음. 거기다가 뭘 하서 나에 대한 뭐 이런 거 증빙을 하라는데 할게 없는 거지. 음, 그렇지. 맞아 맞아. 프리미엄 어, 어, 어. 어 맞아. 했었 절친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어. 아 진짜? 연습까지 해가지고 맞아. 리허설에... 어, 리허설 해? 응 리허설 그 사진기사님이 큐도 줘요. 어. 큐 먹고 들어가야 돼. 어. <웃음>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야 사진 이쁘게 나오지. 그치. 나는 항상 그 그런 사람 입장이었잖아.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나는 내 얼굴 찍는 게 어색한 거죠. 이 옷도 그거야. 나그 공식적으로 4대 보험에서 탈퇴하고 <웃음> <웃음> 공식 탈퇴. 공식적으로 4대 보험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오. 몸이 아픈, 아팠잖아요 음. 그러면서 한동안 일을 쉬는 그 동안에 나 그동안 못 입었던 옷 입고 살 거야 음. 음. 하고 나서 처음 산게 이거였어요 오. 그게 28이었어 의미 어. 어. 음. 음. 있네요 뭐 큐랩 같은 거뭐 강의하는데 갑자기 꽃고랄라하게입구나할순 없잖아요. 왜요? 어. 왜요? 입을 수도 있죠? 언젠간 입을 건데. 어. 아직은 스스로 낯설어서 네. 네. 네. <웃음> 이런 화려한 패턴만. 꽉큐랩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 까만색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정갈한 복장이 아닌 느낌인 거지. 나한테 는0발원니내 작업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인 거지. 음.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도 거기까지 용납이 안된 거죠. 블라우스, 셔츠 다 입는데 음. 왠지 이건 입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취렙을 하면서 그런 컴퓨터 강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가 맥에 대한 무언가를 강좌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순간만큼 난 작업자가 되는 기분인 거야. 내가 유튜브를 찍고 뭘 하고 있어도 음, 음, 음. 근데 작업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